캐슬신쿡입니다! 여러분 오늘은 축구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 결승전인데 그래서 치킨을 좀 미리 시켜야지 하고 촬영 준비하기 전에 치킨을 시켰는데 빨리 오더라고요 나는 오늘 한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? 오늘의 먹방은 치킨입니다 특별히 이제 닭다리하고 날개반 주문을 했어요 이거 마라칸 치킨이고요 닭다리하고 날개만 또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? 몰랐는데?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맛있는 부위만 준비를 했습니다 뿌링 소스도 두개 추가했어요 그다음에 탄산수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음 이게 다 맛있는 부위니까 항상 닭다리부터 먹었으니까 오늘은 날개부터 먹을게요 일단 뭐안 찍고 기본부터 먹어봐야겠죠? 음. 요즘 막 음식점이나 호프집 가면은 치킨물나 피클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새콤한 게 프링클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, 음.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저번에 치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마요네즈가 치특이였잖아요 마요네즈도 잘 어울리는데 또 뭔가 상큼한 게 있으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뿌링클 을 소스를 추가를 했는데 맛있네요 오늘은 그 마라의 얼얼함이 조금 센것 같아요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? 파를 쭉 밀어가지고 소스 탁 찍어가지고 패시볼이랑 <웃음> 고추는 같이 먹어야. 배이연수라고 해서. 아! 초콜릿 콩 먹었다가 맵다 해시나고 음. 같이 먹어야 돼 고추 하나 올리고 돼지나 올리고 근데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고추 이거 드시지 마세요 매워요 자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촬영할 때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여름이에요. 날개는 뼈가 이렇게 두개 붙어 있거든요. 뼈 한쪽을 이렇게 뜯어줘요. 이걸 쏙 먹으면 되는데 완전 순살로 먹고 싶다면은 하 뼈를 잡고 그냥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뼈가 나오고 순살만. 그러면 소스에 콕 찍어서. 저렇 먹으면 돼요 뼈쭉 뜯고 그살 뭔가 새우 까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먹고 있을 때 손을 항상 버리시거든요?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냐면 은 이쪽 손으로 뭐가 안될때 양손이 필요할 때 바로 이게 올라올 수 있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양손을 쓸수 있게 소스를 듬뿍 묻혀서 응고 응 응. 응. 아, 왜 오늘따라 마라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줄 알았어요. 이 통후추? 이거를 씹으니까 그런 거였어요. 응. 음. 그래서 그렇네 얼마를 먹은 거지? 지금 닭다리가 두개 남아있고요. 윙이랑 날개가 1, 2, 3, 4, 5, 6, 7. 일곱 개. 에 닭다리 두 개. 닭다리가 아까 몇 개였지? 여러분, 이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음, 나 과즙 안 하기로 했는데? 주 두말을 시키니까 이거. 음, 아직 많이 남았네남았나하다 많이 은데 남은데 남은데 소스 넣어가지고 은밥 만들어도 맛있겠다 이거. 네 오늘 또 간식을 해 남은데 요 음. 어쩔 수 없어 맛있으니까 오늘 마라칸하고 프링클, 숲스의 조합,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서 만나요 안녕